안녕하세요. 두건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바로 저희 방구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구석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좀 특별합니다. 왜냐고요 바로바로 바로 신기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바로 그 신기한 아이들을 찾아보기 전에 방구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갑시다. 자, 일단 이게 바로 저희 방구석의 전경입니다. 전경. 자, 보시면 엄청난 수의 사육장, 사육장을 볼 수가 있죠. 여기보시면 뭐 이렇게 전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슴벌레 뭐장수풍뎅이 그런 곤충류의 사육장도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가재가 살고 있고요또 이곳에서는 CRS라는 그런 새우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기 사는 친구들을 살펴보러 가보죠 자 이제 제가 키우는 아이들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자 첫번째로 바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전갈 거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마뱀 기랍잡이 가재까지 아주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 있는 개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원진 사슴벌레입니다 사슴벌레는 이렇게 턱이 사슴뿔을에 닮았다고 해서 사슴벌레라고 불리는데요 어 저희가 애완곤충 저희가 애완으로 기르는 곤충에서 가장 잘 많이 퍼져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오 장수풍이장수풍는 사슴벌레와 같이 이렇게 많이 퍼지는 애완곤충인데요 이렇게 뿌리 아주 멋지게 나있습니다 와.. 이게체도 아주 멋진 그런 개체네요 우와.. 진그 다음에 전갈입니다 전갈 전갈이 요즘 애완동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자 이렇게 멋집니다 아주 이 친구들이 미웜같은거 먹이도 잘 받아 먹고 또한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아주 멋진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이런 타란툴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어, 타란툴라는 아주 큰 거미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에서 가장 큰 거미의 한 종류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오파드 디코라는 그런 동마인데요어 진짜 이 개체들은 국민 1등 동아리 1등 그리고 파충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진짜 엄청 인기가 많고 되게 순합니다 사람을 잘 물지도 않아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가재가 있는데요. 가재들도 다른 동물들 못지않게 아주 애완용으로 많이 퍼져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여기 있는 이 가재는 천연생식종으로 혼자 한 마리만 있어도 새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 개체로 한두 번, 세번 정도 새끼를 본 그런 개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의 방구석을 소개하는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